안녕하세요. 키링 맛집 미스티코 티타입니다. 오늘은 클라라얀 옐로우가 들어온 기념으로 키링 3종 세트를 준비해봤어요. 요즘에 데이지, 플라워 키링이 좀 반응이 괜찮아서 요거를 지금 일단은 이 중에 하나는 취향이 있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세 가지 패턴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한 키트에서 세 가지 도안을 다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참고하시면 재밌게 뭐 선물도 하실 수 있고 꽤 여러 개 나오니까 작품 연습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친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왼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바늘을 아니 실을 넣고 두 번째 손가락 앞으로. 실을 걸어옵니다. 세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감아서 교차되는 부분 눌러주시고요. 흘러내린 실은 잘 감싸줍니다. 원형 코들 준비를 하는 건데요, 우리 바로 꽃술이 되는 부분이에요. 감긴 실 사이로 감긴 실 사이로 음,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서 나온 다음에 그대로. 원형포 한번 잡아주시고요. 기둥을 하나를 세워줍니다. 자, 우리 이 구멍, 손가락에 감긴실 구멍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를 6번을 해줄거예요 이때 약간 여유를 주고 구멍에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여유주고 감아서 빼고 빼고 이거를 6번을 반복해 줍니다. 다섯 여섯 원형코 짧은뜨기는 저희 영상에서 가장 기본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혹시나 조금 빠르다고 느끼시다면 다른 영상 뭐 심플 토트백이라든지 요런 거좀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천천히 영상 참고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보면 1 2 3 4 5 6 여섯 코에 짧은뜨기를 해 주었고 자, 짧은 실을 당겨 주면은 그대로 얘가 오므러들 거예요. 짜잔! 요렇게 오므러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빼뜨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가위로 실을 잘라가지고 정리를 해줄거예요 일단 척도에 빼고 빼고 빼뜨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을 조금 한뼘 정도 여유주고 자르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실 뽑아요 이렇게 뽑고 그리고 돗바늘로 정리를 미리 해줄게요 자 그대로 우리 빼뜨기를 했던 첫코 뒤로 바늘이 들어가준 다음에 뒤로 최대한 짱짱하게 들어가준 다음에 얘를 사이사이에 숨겨서 실을 마무리를 바로 해줄거예요 짜잔 이렇게 사이사이로 숨겨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 자른 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매듭 만들어줬던 꼬리실 또한 그냥 자르지 마시고 사이사이로 살짝 숨겨서 사이사이로 살짝 숨겨서 마무리를 다해줄거예요자 이렇게 해서 뒷면도 사실은 키링은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도 조금 깔끔해야 되니까 요렇게 정리를 바로바로 바로 해서 자르고 바로바로 바로 자르고 해서 깔끔하게 요렇게 꽃술을 먼저 완성을 해 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아이보리색 클라라 얀으로자 보시면 힐 2, 3, 4, 5, 6이고요. 얘는 빼뜨기 기둥코, 아, 빼뜨기 부분이니까 요거는 코로 세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첫 코에, 첫코 부분에 바늘을 넣고요. 쭉 실을 걸어서 사슬을 14개를 떠줍니다. 둘, 셋, 넷, 다, 여, 여덟, 8 9 10 11 12 13 14 그리고 같은 코에 한번더 들어가서 빼뜨기 할 거예요. 그대로 실 걸어서 빼고 빼버리는 거. 요거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다음 코에 빼뜨기를 한번더해 줍니다. 그다음에 또 반복이에요. 사슬 14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리고 다시 같은 코에, 같은 코에 빼뜨기를 한번더 해주고 그리고 나서 또 옆에 코에 빼뜨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네 개, 다시 같은 코에 빼뜨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코에 또 빼뜨기를 한번 해주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셋, 14번의 사슬을 뜨고, 같은 코에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요거를 지금 반복할 거예요. 요렇게 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의 빼뜨기를 다 해주고, 사슬도 다 해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은 이 빼뜨기는 우리 이 노란색깔 일단 문 닫았던 빼뜨기거든요 얘 빼고 그 다음 첫코 부분에 다시 빼뜨기를 얘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조금 딱 닫히는 느낌으로 예쁘게 모양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빼뜨기를 다 해주셨으면은요 짜잔. 모양을 한번 이렇게 잡아서 맞는 모양인지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시고, 되시고, 잘 나왔으면 한뼘 정도 여유주고 실 잘라 주시고요. 얘는 그대로 여기서 뽑아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서 숨기면 안 예쁘니까 우리 빼뜨기 했던 그구 뒤로 바로 들어가서 뒤쪽 안쪽에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때 좀 여유 없게 바짝 당기고 모양은 맞는 모양인지 한번 이렇게 앞쪽에서 모양 형태 한번 더 확인해 주신 다음에 괜찮네요 그럼 뒤집어서 자 이쪽 보시면 일단 얘는 두 개를 묶어 볼게요 어차피 지금 흰색 실이 뭐 이렇게 숨길 공간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일단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매듭을 짱짱하게 두번 묶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일단 노란색깔 숨겼던 부분에 얘도 같이 이렇게 실을 넣어서 숨겨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남아있던 실 또한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실을 깔끔하게 숨겨서 잘라주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바짝 당기면서 자르고 바짝 당기면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모양을 다 잡아주셨으면 됐네요 이렇게 모양이 다 잡혔죠? 그러면 이제 오링으로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좀 모양 만지면 괜찮네요. 됐다. 음, 좀 낫네요. 자, 그러면 원하시는 오링을 이런데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걸고 그리고 리본도 뭐 여기 묶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묶으셔도 되고 아니면 요런데 걸어가지고 태그를 해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나겠죠? 이런식으로요. 짜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베이지는 완성입니다. 먼저 노란색 실을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왼손 두번째와 세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갑니다. 두번째 손가락 앞으로 실을 걸어와 주시고요. 세번째 손가락 첫번째 마디에 그대로 실을 걸어서 어, 감은 실이 이렇게 X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왼손 엄지로 실을 눌러줍니다. 흘러내린 실 가볍게 잘 감싸주시고요. 그대로 감긴 실 사이로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나와주면 이건 바늘에 실을 걸어준 모습이에요. 이 상태 그대로 한번 감아서 빼준 건 원형 코를 잡아준 역할이고요. 여기서 우리 사슬 두 개부터 시작을 할 건데, 긴뜨기를 할 거예요. 긴뜨기는 사슬 두 개와 사이즈,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사슬은, 기둥사슬은 두 개를 해주고, 어, 기둥사슬을 두 개로 하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둥 두 개를 첫 코로 세어줄 거예요. 그러면 긴뜨기를 12코를 뜰 건데 벌써 하나를 뜬 거예요. 기둥을 코로 세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걸어서 손가락에 담겨 있는 이 구멍으로 바늘이 들어간 다음에 실을 그대로 걸어서 끌고 나오면 바늘에 실이 세가닥이 걸려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걸어서 쪼로로 한꺼번에 다 빼주시면 이게 바로 긴뜨기인데요. 지금 벌써 기둥 하나와 그리고 긴뜨기 하나 해서 두 코를 떠준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실을 걸어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감아서 쪼르륵 다 빼주는 거 긴뜨기를 세번 해준 모습이에요. 12번을 해줄 거예요. 자, 같은 방법입니다. 속도를 조금 높일게요. 저는 이렇게까지 떠주면 자, 그대로 꼬리실을 당겨서요. 오므려주면 노란색 실의 역할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 거꾸로 세 볼게요. 12, 11, 19, 8, 7, 6, 5, 4, 3, 2, 1 근데 이 기둥이 기둥도 이제 첫 코라서 얘도 이제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첫 코에 빼뜨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사슬이 이렇게 있으면 은 얘를 그대로 이렇게 코에 들어가면 은이 부분이 꼭 들린 것처럼 구멍이 나요 여기가 그래서 우린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빼뜨기를 윗방코랑 코산 뒤에 볼록이 요렇게 코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윗방코랑 코산을 걸어서 여기에 이 부위에 빼뜨기를 해주겠습니다 빼뜨기는 항상 짱짱하게 해주면 예뻐요. 이렇게까지 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대로 한뼘 정도 실을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실을 뽑아서 돗바늘에 실을 꿰요 우리 빼뜨기 했던 그 부분으로 빼뜨기 지금 실 뽑았던 그 부분으로 바늘을 집어넣고 뒤쪽으로 잡아당겨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실은 묶어가지고 풀리지 않게 조금 단단하게 실을 묶어서 숨겨줄거예요짠 코와 코 사이사이로 이런식으로요 어느정도 숨겨주시면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짜잔 사이사이로 이런식으로요 네 해서 쭉 뽑아서 바짝 당겨 잘라서 노란색 실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면 일단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제 흰색 실을 걸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첫 코에 바늘을 넣고요. 실을 걸어서 끌고 나온 다음에 기둥을 하나 세워 주시고 그리고 첫 코는 뜨개를 하지 않고요. 짧은뜨기를 하지 않고 기둥 세운 걸 코라고 칠 거예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뜰게요. 그러면 처음에 기둥 세운 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네요. 자, 그다음 한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뜨겠습니다 바늘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요 다시 감아서 두개를다 빼주는거 짧은뜨기를 하나를 떴어요 다시 사슬은 하나 둘 세코를 떠주고요 한코 건너뛰고 다시 짧은뜨기를 한번 더 해주고 다시 사슬을 하나 둘 3코 떠줍니다. 1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번, 사슬 3번. 다시 코 건너뛰고요,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번, 사슬 3번. 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번, 다시 사슬, 하나, 둘, 세 번을 떠줍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주셨으면은요, 우리,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살짝 사슬을, 요렇게 부위, 하나 만들고서는 시작을 했죠. 이게 짧은 뜨기랑 모양을 같게 해주려고 요렇게 한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음, 그러면, 빼뜨기를 하고 시작을 할 건데 이 빼뜨기는 그냥 우리 이 처음 사슬 만들었던 거를 뚫어서 뚫어서 빼뜨기를 이곳에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 시작할게요. 자 기둥 하나를 세워주시고요. 사슬 라인을 감으면서 떠보겠습니다. 자, 사슬 라인을 감는다는 거는 각각의 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큰 구멍 있죠? 손가락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다가 그냥 뜨개를 한다는 의미예요. 먼저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나서 살짝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요. 실 걸어서 구멍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감아서 두개 또 감아서 두 개. 한길긴뜨기예요. 이거를 세번 할게요. 한 번. 감아서 구멍 들어가서 실 걸어 나오고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한길긴뜨기 또한번 했어요. 두 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좀 재껴 주세요. 다시 감아서 들어갑니다. 나오고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또 재껴 주면 한길긴뜨기 세 번이 완성이 되었구요. 같은 공간에 짧은뜨기를 한 번을 떠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그대로 기둥 하나를, 사슬이죠. 사슬 하나를 만들어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짧은뜨기 떴던 코에 다시 빼뜨기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슬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라인 감아서 또 반복할 거예요.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세번한번두번 번, 번, 그리고 공간 모자라니까 오른쪽으로 조금 밀어서 세 번. 그리고 다시 짧은뜨기 한번 뜨고,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여기, 여기 코죠. 아랫단에 짧은뜨기 했던 코. 여기에 빼뜨기 한 번. 그리고 다시 또 반복이에요. 사슬 하나. 짧은뜨기 라인 감아서한번 뜨시고 한길긴뜨기를 세 번을 떠줍니다. 둘셋 그리고 다시 진물 살짝 에, 밀어서 공간 확보하고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사슬 하나 또 짧은뜨기 코에 빼뜨기 한번 사슬 하나. 이게 지금 반복 패턴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세 번을 뜬 거고, 같은 방법으로 해서 세 번을 더 반복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우리 맨 처음에 빼뜨기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빼뜨기 했던 부분에 다시 또 빼뜨기를 한 번을 해주고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빼뜨기 해주는데 다시 한번더 빼뜨기를 한다까지 하고 실을 또 여유 주고 잘라줄게요. 그리고 그대로 뽑아주세요. 실 뽑아 주신 다음에 돗바늘에 꿰어서 자 우리 빼뜨기 했던 곳에 그대로 바늘 쑥 들어가서 뒤에서부터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앞부분 크게 모양 이상 없고요. 뒤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같은 색실 남아있는 거 묶어서 한번더꽉 풀리지 않도록 묶어주시고 자 같은 색깔 있는 곳끼리 사이사이로 실을 숨겨 마무리를 해줍니다. 같은 색실 있는 부분끼리 그대로 짜잔 실을 숨겨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실은 바짝 당겨서 잘라 완성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짜잔. 예.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셨으면은 우리. 원하시는 위치에 고리 오링 걸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뒤에서 앞으로 바늘 꽂고 리본을 걸어서 이렇게 태그까지 해주시면 고리 사이로 집어넣어서 딱 당기면 돼요. 이렇게 태그까지 해주시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른손으로 짧은 쪽 끈을 잡아주시고요. 왼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가서 두 번째 손가락 앞으로 실을 걸어 나오고 세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 그대로 실을 감아서 X 자로 교차되는 부분 왼손 엄지로 잘 눌러주고 흘러내린 실잘 감싸서 잡아줍니다. 그대로 감긴 실 사이로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걸어서 끌고 나온 다음에요. 얘는 바늘에 실을 걸어준 모습이구요. 그대로 실을 감아서 빼주면 이건 원형 코를 잡아준 모습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기둥을 하나를 세워주시구요. 자, 손가락에 감긴이 구멍 있죠? 이 구멍에 짧은뜨기 6번을 해줍니다. 구멍에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실 걸어나오고 여유준 다음에 감아서 빼고 빼고 짧은뜨기죠? 짧은뜨기를 여섯 번을 할 거예요. 구멍에 들어가서 실 걸어나오고 여유주고 감아서 빼고 빼고 두개 다시 구멍에 들어가서 실 걸어나오고 감아서 빼고, 빼고, 짧은뜨기가 세 번. 같은 방법으로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총 짧은뜨기 여섯 코를 떠준 다음에, 우리 짧은 끈을 그대로 당겨주시면 오므러들어요. 짜잔. 이렇게까지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첫번째 코에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실 걸어서 빼뜨기를 해서 완벽하게 문을 닫아줍니다. 원형 코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상태 그대로 기둥 하나를 세워서 문을 열고 빼뜨기와 기둥이 세워진 첫 코부터예요. 첫번째 코부터 두코 늘려뜨기 해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코에 들어가서 코에 들어갔죠? 실 걸어서 나오고 여유주신 다음에 감아서 두개다 빼는 게 짧은뜨기인데요. 늘려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같은 코에 한번더 짧은뜨기를 떠주는 거예요. 이거는 짧은뜨기 두코 늘려뜨기거든요. 이거를 여섯 번 반복할게요. 그러면 자 다음 코에도 한번 다시 한번더한번더 이렇게 두번 그럼 얘는 작업이 끝났고요 바로 다음 코에도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더또한번더 늘려뜨기 얘도 지금 작업이 끝났고요 다음 코에 또 들어갈게요 한번 그리고 또한번 이거를 각각의 코에 해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벌써 다섯 번째 작업이고 그리고 여기가 여섯 번째 작업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이 다음 단에 실을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코뜰때 얘는 지금 빼뜨기라서 얘는 뜨지 않을 거예요 1, 2, 3, 4, 5, 6.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자, 실 컬러 바꿀 때에는 빼뜨기부터 색깔이 바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 여기 두코 늘려뜨기 할때 직전 단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실을 이렇게 바꿔서 빼주시면 마지막 코까지 노란색, 그리고 빼뜨기부터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빼뜨기를 다시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색깔이 바뀌었고요. 그대로 기둥 세워서 이번에는 도안 보시면 은 하나 둘 하나 둘 뜨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은 뭐냐면 짧은뜨기 한 번에 두코 늘려뜨기 한번 짧은뜨기 한 번에 두코 늘려뜨기 한번 이렇게 뜨개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이 작업이 끝났어요. 다음 코에 한번 해보고, 한번, 그리고 또 한번, 같은 코에. 이렇게 해서 두 번. 다시 다음 코에는 한 번. 다시 그 다음 코에는 두 번. 이거를 반복을 할 거예요. 얘를 한 번, 두번 뜨는 것을 여섯 번 반복해서 18코를 만들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마지막 단이 조금 중요해요 마지막 단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무늬가 들어가는 부분이 될 거거든요 자 기둥 하나 세워주시고요. 첫 코에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다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예요. 실 걸어서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감아서 두개 감아서 두개 이거를 같은 코에 세 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세코 늘려뜨기 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아서, 같은 코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또, 다시 감아서, 들어갑니다. 데리고 나오고요. 감아서 두 개, 감아서 두 개. 그래서, 한길긴뜨기 세코 늘려뜨기를 해주었고요. 다시,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한번 뜨고, 그리고 기둥 하나, 사슬이죠. 사슬 하나 떠주고 바로 그 코에, 바로 짧은뜨기 했던 그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늬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때 다시 패턴의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코에 들어가서 빼뜨기를 한번 뜨고 빼뜨기 니까두 번인 거예요. 같은 코에 빼뜨기 하는 거한 번과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하는 거 그래서 빼뜨기 지금 두번한 거예요. 저. 그래서 다음 코에 빼뜨기 해주고 기둥 하나 세워주시고 빼뜨기를 했던 그 코에 짧은뜨기를 한번더 뜨고 그 다음 다시 한길긴뜨기 세코 늘려뜨기를 해주고 한번두번세번 번, 번. 그리고 다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번 그리고 사슬 한번 같은 코에 같은 코에요 같은 코에 빼뜨기 한번 그리고 나서 다음 코에 빼뜨기 한번 하고 그 다음 사슬 하나 뜨고 빼뜨기를 한번 했던 그 코에 다시 짧은뜨기 한번 다시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세코 늘려뜨기 한번 지금 패턴의 반복이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번 하슬 하나, 그리고 짧은뜨기 했던 코에 다시 빼뜨기 한번 그리고 다시 시작이에요 짜잔 이렇게 모양을 조금 잡고 그리고 나서 이게, 패브릭 년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까지, 그렇죠. 네.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실을 여유 있게 잘라서, 그대로 뽑아줍니다. 그리고, 돗바늘을 끼어서 우리 실은 항상 안쪽에서 숨겨야 하니까, 뒤로 뽑아낼게요. 자, 모양 보시고, 그리고, 꼬리실이랑 한번 살짝 묶어준 다음에 그냥 숨겨주면 되거든요 사이사이로 그러면 같은 색깔 있는 여기 사이사이로 이렇게 실을 꿰어서 숨겨줄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색깔 있는대로 해서 우리 이전에 계속 숨겼던 것처럼 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짜잔 숨겨서 잘라주시면 끝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키링 친구는 우리 세코 늘려뜨기 한키링뜨기세코 늘려뜨기 했던 것 중에서 정 가운데 코에 걸어서 이렇게 오인 걸어주시면 되고, 옆에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리본 접어가지고 코 걸어서 태극까지, 태극까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키링 3종 세트 다 완성해봤거든요. 요거는 실도 조금 두껍기도 하거니와 연습하기 정말 좋은 아이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개 만들수록 어쨌든 선물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에 가방이나 에코백 아니면 렌트백 뭐 이런 거에다가 달수 있는 키링 3종 세트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